안녕하세요. 페만든남자 신성조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컨텐츠는요. CPU 가성비 비교표입니다. 11월 3일자 다나와 가격 기준으로 작성한 편인데요몇 가지 변경사항이 있어요. 일단 첫 번째 13세대 CPU가 새로 나왔죠. 13600K, 13700K, 13900K를 표에 수록을 해뒀습니다. 두 번째 보드 가격 많이 상승했거나 품절난 제품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 표에 보드 가격이 잘 맞지 않다고 생각했을 텐데요. 그 가격 일일이 다 변경을 해뒀고요. 마지막으로 신글 성능이나 멀티 성능 시네벤치 20 기준으로 제가 작성하고 있었는데 최신 버전인 23 기준으로 전부 리뉴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좀더 보기가 좋은 표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일단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과연 이번 달은 어떤 CPU 제품이 가성비가 좋은지 저와 함께 표를 보면서 알아가보도록 하죠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어, 최상위 CPU는 13900K가 영광을 가져가게 되었습니다 원래 790X가 최상위 CPU였는데요 13900K가 이거보다 게임 성능이 조금 더 좋아요 근데 다 싱글 성능도 한 10% 정도 좋고 멀티 성능도 소폭 좋습니다 다만 뭐 이코 활용률이 약간 떨어지는 몇몇 프로그램에서는 790X가 멀티 성능이 살짝 떨어지더라도 오히려 뭐 작업이 더 빨리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여러분이 하나하나 확인해 보시고 최상위 CPU를 작업 용도로 쓴다 그럴 때둘 중에 하나 고르시면 될것 같고요 게이밍으로 쓴다 그럴 땐 당연히 13900K가 좋긴 합니다 다만 13900K는 3열 순행으로도 온도를 잡기좀 어려운 점이 있고 다소 전성비가 790X보다는 떨어지니까 그거 어느 정도 감안하고 구매하시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가격적으로 10만원 정도 싸기 때문에 대부분 유저는 최상위 CPU를 산다고 했을 때 13,900K를 선택하지 않을까 싶네요 메모리 오버도 조금 더잘 되고요 어쨌든 두 제품 다 가성비는 쥐뿔도 없는 제품이기 때문에 가성비와 거리가 머니까 진짜 저는 컴퓨터 가지고 밥을 벌어먹는 사람입니다 하는 프로페셔널 하신 분들이 사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은 13700K를 보겠습니다 13700K는 렌더링 인코딩, 그러니까 멀티 성능 가성비는 무려 전체 제품 중에서 5위에 속합니다 매우 좋은 가성비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60만원 정도의 기존 인텔의 최상위 성능인 12900KS 이1 0 0만짜리도 이기는 멀티 성능을 가지고 있어요 당연히 그보다좀 쌌던 7 0만짜리 12900K도 훨씬 이겨버리죠 뭐 이정도면 뭐이꽤큰 차이잖아요 딱봐도 10%가 넘는데 한 15% 차이나죠 그러다 보니까 멀티 성능은 확실히 좋게 뽑혔다고 보면 됩니다 경쟁사의 7900X보다도 약간 높은 멀티 성능을 보여주고 그보다 착한 가격을 유지하게 됨으로써 확실히 렌더링 인코딩 가성비는 좋은 편에 속한다고 봅니다 근데 다 이정도 쯤 되면 이제 여러분이 최상위 일체형 순위를 쓴다 그러면 게이밍이든 아니면 렌더링 인코딩 돌리는 흑, 그, 아주, 좀 뭐죠, 고부하 상황에, 어, 그런 경우에 속하더라도 쿨링이 충분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쓰는데 불편함이 좀 덜할 것이고요. 싱글 성능도 충분히 빠릿하고, 게이밍 성능도 13900과 비교해도 크게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한 2% 정도 차이 납니다. 여러분, 요거 가신다면 괜찮은 게이밍 성능, 그리고 괜찮은 작업 성능 둘다 잡을 수 있는 어, 그런 제품이 될것 같습니다. 네, 전체의 가성비 순위는 다소 좋지 않습니다. 어, 28개 제품 중에서 15등이니까 중간에도 미치지 못하겠죠. 어, 어디까지나 여러분이 멀티 성능이 필요할 때 사시는 게 좋은 CPU 정도로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어, 7900X는 아무래도 13700K랑 비교하면 빛이 많이 발해기 때문에, 어, 현 시점에서는 권장해드리기 좀 어렵습니다. 모든 면에서 하이 호환에 가까운데요. 가격적으로는 더 비싸거든요. 심지어 보드 가격도 많, 많지 않기 때문에 이 제품은 전체 가성비도 별로고 어느 항목이든 가성비가 다소 떨어집니다. 1 2 9 0 0 k 에서 지금 사시면 호구죠. 어, 살 필요 전혀 없고요. 1 2 9 0 0 k 도 지금 사면 호구죠. 이거 1 3 6 0 0 k 랑 비교해보면 얼마 차이 안나거든요. 맞죠? 멀티 성능 한 10% 조금 넘게 좋고 어, 싱글 성능 거의 동일하고 게임 성능도 거의 동일해요. 그러니까 멀티 성능 10%에 30만원의 투자 비용을 태운다. 아, 쿨러가 여기까지 포함하면 그 정도 태워야 돼요. 그건 멍청한 짓이죠. 이거는 진짜 12900K 새거살 이유는 전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5950 한번 볼게요. 5950! 아, 가격이 조금 더 내렸는데도, 아, 메리트는 없습니다. 지금 와서 5950X를 새 제품 살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중고로 사실 때나 약간 메리트가 있다 정도일 것 같고요. 특히 B50, 이제 가성비 좋은 모델이 거의 없거든요. 요번에 새로 나왔던 13600K는 진짜 살 만한 제품입니다. 전체 가성비, 보드 포함해서 종합순위는 7위 정도고요. 렌더링 인코딩 가성비 무려 2위입니다. 이거보 좋은 건 5600밖에 없어요. 5600 말고 그 다음으로 렌더링, 인코딩. 여러분 영상 편집, 어, 음악 작곡, 혹은 뭐, 영상 변환. 아니면 뭐, 게임을, 모바일 게임 여러 개 실행한다.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좀 다중작업이 필요할 때, 그럴 때 좋은 선택이 될 겁니다. 뭐 개발자가 쓰기도 나쁘지 않아요. 게임 개발하실 때뭐 사용하는 틀이 어, 윈도우 쪽에 최적화가 되 있다면요. 하여튼간에 13700KF는 폭넓게, 법령적으로 사용해도 가성비가 전혀 떨어지지 않는 제품이기 때문에 아마 당분간 계속 추천모델로 들어가지 않을까 싶어요. 아, 물론 i5 치고는 다소 높은 가격을 가지고 있지만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시면 전세대 12900K와 거의 동일한 스펙을 보여준다는 걸 생각했을 때 그리고 또 공내로 쓸수 있는 마지노선 제품이거든요 그런거 생각했을때는 13,600K는 정말 가성비가 좋은 모델이라 생각합니다 자그 다음에 12세대 i9, i7 예, 아시죠? 사시면 블랙말랑카우 5 8 0 0 x 3D 어? 선생님 추천 목록에서 뗐네요 이제 이거좀 별론가 보죠 하실텐데 뭐 정가로 사면은 아, 조금 메리트가 없긴 한데요 여러분 한 15만원 16만원에 괜찮은 보드를 얻어수 있고 지금 보니까 B660MOL이 어, 있기 때문에 요거 잘하면 은1 5만짜리 보드로도 구성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얘가 전력소비는 별로 안높아서요자 그렇게 짜고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할인을 살짝 하더라고요 49만원까지 뭐 그런 식으로 산다 그러면 여전히 살만한 제품 맞습니다 다만 어디까지나 얘는 순수한 게이밍 성능만 매우 뛰어난 제품이에요 보시다시피 140% 게이밍만 매우 뛰어난 제품이기 때문에 좀 아깝게도 이게 게이밍을 제외하고 생각을 한다면 은 어, 멀티성능이 좀 많이 떨어지잖아요 싱글성능도 좀 떨어지고 그래서 추천목록에 넉찬이 약간 애매한 포지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나 게임을 하는 분들이 사기는 괜찮다 요즘 추천목록을 볼수 있지만 다용도로 PC를 사용하기에는 약간 아쉬운 점이 있다 해서 요번달에는 13세대, 만3주 600K도 나왔고 하니까 추천목록에서 빼놓긴 했습니다 그래도 사도 괜찮은 제품 정도로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아그 다음 5900X입니다 5900X 멀티성능이 꽤나 괜찮은 편에 속하죠 여기 2 0 0장간당간당에딱 들어가는 제품입니다 이거 가격적으로도 나쁘지 않긴 한데 나쁘지 않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거하고 가격 겹치는 놈이 있어요 뭐 있죠? 13600K가 어요 13600K와 5900X의 권장보드의 가격은 거의 비슷합니다 쿨러도 거의 비슷한 등급을 써야 돼요 뭐, 게임밍 성능도 13600K가 좋고 싱글 성능도 이게 좋고, 멀티 성능도 이게 좋잖아요. 그다 러 보니까 이것도 살 만한 제품 아닌 거죠. 그 다음 7700X와 만섭주6 0 0 k 보겠습니다. 7700X 나쁘지 않죠? 게이밍 성능 만주6 0 0 k 보다 이제 FHD 기준으로 보면 소폭 높게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뭐, 싱글 성능도 별로 안 떨어지고, 다만 멀티 성능은 다소 하락합니다. 그래서 따지고 보면 업치락띠치락인데, 문제는 가격인 거예요. 가격이 59만원이나 하기 때문에 사실 가성비로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한 10만원 정도 빠지면 은 혹은 15만원 정도 빠지면 은 살만하다 정도까지는 간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당장 이 가격에서는 크게 메리트가 없다 생각합니다 40만원 후반 4 0만 중반 내려올 때까지는 7700X를 아마 추천하지 않을 것 같아요 13600K가 워낙 괜찮은 성능에 저렴하게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i7 12세대 i9 11세대, 이거 사면 진짜 흑우죠? 특히, 와, 11세대는 중고로도 사면 안 되는 수준입니다. 이건 뭐, 20만원 정도에 파는 게 아니상, 이거 진짜 사는 거 아니에요. 왜? 얘 사면은, 어차피 쿨러하고 보드에는 돈을좀 깨진단 말이에요. 그다 러 보니, 자, 쿨러는 더 비싼 거 써야 되고, 보드는 만삼주 입패지랑 비슷한 수준을 써야 됩니다. 새걸 사면은 가격 가성비가 전혀 없는데, 실제 이거 중고를 산다 해도 30만 원 중반 줘야 되거든요? 30만 원 중반 준다고 쳤을 때, 결국 총 구매 금액은 1 3 6 0 0 k 와 얼마 차안날 거예요. 중고로 사도. 한 5만원? 6만원 싸게 사는 느낌일 거예요. 근데 그게 가성비가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아무리 그 5, 6만원을 뺐나 그래봤자, 24등, 26등 가성비가 요 놈을 따라올 수는 없겠죠. 예, 네, 그래서. 이제와서 11세대 12세대 구매하는거는 그냥 중고도 세것 안하시는게 좋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진짜 메리트있게 시세보다 훨씬 싸게 가져오는게 아닌 이상은 안사는게 좋습니다 자 5800X 가성비 6입니다 나쁘지는 않습니다 살수는 있는 가격대 포지셔닝 하고 있긴 해요 다만 여기서 돈 진짜 조금만 더 보태면 1 3 6 0 0 k 가 보인다 라고 할 정도로 이거랑 가성비가 근접에 붙어있기 때문에 아. 저는 그냥 돈 조금 더 주고 13,600K 쪽을 선택할 것 같긴 해요 왜냐면 얘네들 쿨러, 보드 구매 비용이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CPU에서만 얘가 한 10만원 싸긴 한데 10만원 투자해서 올라가는 게 꽤나 폭이 커요 멀티, 싱글, 게이밍 다요 사실 제가 지금 3090 기준으로 여기 게이밍 100분용을 적어놨기 때문에 13세대나 7 0 0 0시리즈 힘이 잘안 보이는 거거든요 5800X나 예, 여러분이 아마 X3D 좀더 높은 4080이나 4095급에 글칼 쓴다 그러면은 위에 하고 요 밑에 그냥 노멀 5800하고는 이제 거리가 벌어지기 때문에 지금 5800X 사기는 약간 애매합니다 성 그럼 5700X는 어떤거요 5700X는 나쁘지 않죠 실제로 5800이랑 거의 비슷한 성능을 보여주거든요 약간 떨어지는 멀티 성능은 여러분 수동 오버로 충분히 따잡을 수 있기 때문에 5700X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럼 7600은 어떤데요? 7600 종합 성적은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뭐 미래를 보고 여러분 7000cc 3D 모델 존보용으로 7600X 산다 그럴 땐뭐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나중에 중고로 팔아도 크게 손해 안 보는 제품이긴 하거든요 하이 라인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용도로 사는 거는 오케이 하겠는데요 지금 단순히 구매하기에는 아무래도 13600K가 워낙 괜찮은 가격이 나왔기 때문에 비교가 되기는 좀 어렵습니다 특히 인텔 보드보다 지금 대체적으로 MD보드가 비싼 편입니다. MD는 신형보드를 무조건 써야 되는데, 인텔은 구형 B660이나 Z690에서 돌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바이오스 업데이트 해야 되는 불편함은 있겠지만, 어쨌든 비용적으로 더 싸게 짤수 있다는 거죠. Q 플래시 있는 보드도 워낙 많기 때문에, CPU 없이도 업데이트가 가능한 보드를 고르신다면, 확실히 메리트 있게 살수 있거든요. 자, 마이스 600K. 제가 사지 말라 그랬죠, 한동안. 아마 저번 달 초까지만 사도 괜찮을 것 같고 그 뒤에 부터는 이제 사기 애매하다는 라 식으로 자꾸 얘기를 했을 거예요 지금 보면은 뭐 터무니없는 가성비는 아닙니다 얘도 보면은 가성비 촌순위는 그래도 7위, 9위 정도니까 사실 뭐 샀다 하더라도 크게 손해는 안 보는 그나마 미리 샀다 하더라도 크게 손해는 안 보는 느낌이긴 한데요 지금 와서 사기에는 13세대 이미 나왔죠 그러니까 굳이 이걸 살 필요는 없습니다 이전에 뭐한달 전에 미리 사서 쓰고 있다 하신 분들은 그한 달간 사용기간을 돈으로 취급했을 때는 크게 손해는 안받다 정도로 생각하시고 이제 1 2 6 0 0 k 의 구매는 약간 삼가하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13,600K로 돈을 조금 더 보태서 넘어가는게 확실하게 좋습니다 왜? 쿨러하고 보드를 거의 비슷한 그 메모리까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쓸수 있기 때문에 이제 CPU에서 돈만 조금 더 투자면 하 확실히 멀티 성능이 좋은 제품을 만끽할 수 있거든요 자, 5700원 쓸만하다 그랬으니 넘어가고, 11세대, 12세대, 아, i5 하위 라인업이나, 아니면은, 그, 11세대, i7 라인업, 볼 필요도 없죠. 보지 마십시오. 5600 시리즈 볼게요. 5600 노멀이 보더 가격이 다소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모든 항목에서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워낙 CPU 가격이 싸기 때문에, 이게 또더 내렸거든요? 그러니까, AMD가 지금 7000 시리즈는 경쟁이 안 된다 싶으니까, 이제 국내에서는 5000 시리즈 미는 걸로 작전 했나봐요. 왜? 본사에서 가격을 내려줘야지 어떻게 대응할텐데 을 지금 7000CG 가격이 안 내리고 있거든요 본사에서 그러니까 저거는 대응을 못하고 뭐 울며계좌먹기를5 0 0 0 c g 더 까서 어떻게든 팔아서 매출을 메꿔놓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격도 더 내렸고 가뜩이나 가성비 좋았는데 여기서 뭐 몇천원이지만 얘한테는 큰 돈이거든요 맞죠? 얘한테 5%에요 7 0 0 0 내려가면 그러니까 조금 더 내렸으니까 여전히 살만합니다 여즘 <웃음> 살만해요 어 5600, 5600X가 나란히 가성비 1, 2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5600X랑 5 6 0 0은 실질적으로 거의 차이가 없거든요 게임 프레임 거의 똑같이 나오고 싱글은 5600X가 좀더 빠릿한데 멀티도 얼마 차이 안나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5600 노멀 제품을 사시면 가성비 있게 한 100만원대, 130만원대 PC 맞추기 정말 좋습니다 3960이나 3960Ti 정도 조합했으시면 참괜찮 p 시라 생각해요 그리고 12400F도 나쁘지 않은 가격대 있긴 한데 얘는 이제 포지셔닝이 너무 겹쳐요 얘네들이랑 근데 그런 거 치고는 하, 가성비가 사실 차이가 좀 있거든요 얘네들은 1600원대 가성비 1900원대 가성비 근데 얘이 2100원이죠 그러니까 5600 노멀하고 비교했을 때는 12400가성비는 매우 떨어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러분은 요셋 중에서 구매한다그러면 그냥 5600 단일로 구매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m d CPU 중에서 유일하게 강추를 할수 있고 그리고 이가격대 대안이 없는 제품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얘는 분홍색으로 찍어졌어요 지금 인텔이 하위라인업 롱케이버전 CPU가 한 2, 3개월 안으로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걔네들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 5600의 아성을 위협하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왜? i5 가격이 오른다고 제가 그 루머를 봤어요 실제로 저도 오를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5600 가격대에 뭐 신형 i5는 나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앞으로도 이 가격대의 CPU는 한동안 5600을 추천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5700G나 4750G가 있는데 얘네들은 그래픽카드 단다 그러면 게임밍 성능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 제품인데요 내장 그래픽 나름 어, 출중하고 그리고 멀티 성능이 꽤 괜찮은 편이라서 좀 엑셀 파일 좀큰거 여는 사무용도 뭐 그런 용도로 쓸 때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사무용도로 쓸때 나는 여러 개 다용도로 띄워놓고 쓴다든지, 그런 식으로 쓸 때는 그냥 쓸만한 제품. 근데 그건 특수용도이기 때문에 추천 목록에 넣진 않겠습니다. 자, 그렇게 여러분한테 중상급 CP 한번 쭉 긁으면서 얘기해드렸어요. 그럼 추천 목록이 뭘까요? 5600 노멀. 요사이에서 그냥 5600 노멀 가는 게 제일 베스트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좋은 거 쓰고 싶다면 5700X까지 가도 됩니다. 실제로 얘는 쿨러하고 보드가 5 6 0 0하 거의 동급인 제품 쓸수 있기 때문에, 비용적으로 별로 추가가 안됩니다 CPU 비용만 한 10만원 정도 추가되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진짜 조금 더 좋은 거 쓰고 싶다면 바로 그냥 1 3 6 0 0 k 가세요 요 사이에 있는 애들 어떤 거 들고 와도 1 3 6 0 0 k 만큼 메리트 있는 제품이 없습니다 확실히 조금 더 좋은 작업성 특히 영상 편집이나 원컴 방송 이런 거할때 확실하게 뭐 녹화할 때 CPU로 할당하거나 아니면 은 영상 편집할 때1 3 6 0 0 k 가 12,900K만큼 성능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분명하게 티가 납니다 요가까지 올라가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나는 이제 직업적으로 사용한다 혹은 아니면은 직업적으로 사용하지 않지만 최상위 게이밍 CPU 갖고 싶다면 은딱 13,700K 정도에서 멈추는 게 좋습니다 요 위로 올라가면은 언더 잡기도 어렵고 비용도 좀 크게 증가하기 때문에 보드 비용도 조금 더 줘야 될 경우가 많아요 하여튼 그래서 어, 애매합니다 애매하니까 딱요 정도에서 멈추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추천 목록 이거 이거 이거, 이거로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제품 추천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은 중국편 보급평 봅시다. 여기는 이제 사실 다 말라 죽어가지고 없어요. 고사당해가지고 있는 게 12100, 뭐5600 수준밖에 없는 것 같아요. 12400하고. 12400이 중에서는 제일 대장이긴 한데 가격도 대장입니다. 가성비 총계로 보면 별로 안 좋아요. 2,000원대 가성비에요. 5 6 0 0수도 마찬가지로 가격이 서폭 비싸기 때문에 별로 안 좋은 편이고, 5,600 보시면 가성비가 1,600, 1,700원 사이 정도에 속하죠. 그리고 12,100이 또 1,600원 정도니까 얘네 둘이 가성비가 비슷합니다. 어 여러분이 사실 이렇게 따지면 12,100이 가성비가 좋다. 얘가 총합 1위니까 이거 사겠다고 라 얘기하실 수 있는데 어, 이걸 알 아셔야 돼요. 지금 우리는 어디까지나 CPU 성능에 대한 가성비 그리고 보드고 쿨러 가격만 대충 포함해서 계산을 한 건데요. 그래픽카드 성능이 떨어지는 걸 비용으로 계산한다면 12100은 생각보다 페널티가 큽니다 이두 개의 게임 의 성능 차이가 5% 정도 나잖아요 그러면 3070이나 3 0 6 0 쓴다고 랬을때 5%가 대충 어느 정도 비용되나요? 한 3만원, 4만원 정도 비용이 됩니다 그래서 그만큼 손해를 더 보는 거예요 추가적으로 12100을 갔을 때나 그래서 여러분이 3060, 3060TI, 3070 3070TI 정도의 글카를 쓴다가 혹은 6700, 6750 6650정도의 글카 쓴다고 쳤을때는 확실하게 5600이 가성비가 좋습니다 근데 뭐 2060도 안되는 1660 슈퍼, 뭐1650 3050정도 쓴다고 하실때는 12100이나 5600이나 실질적으로 비용상 그러니까 그래픽카드 비용이 떨어지는게 얼마 차이가 안납니다. 걔네들은 좀 저렴한 제품들이기 때문에 성능차이가 나더라도 비용이 비율이 용이비 크지가 않는거죠 뭐 그럴때는 12100 쓰는게 가성비가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느등급에 그칼 쓰냐에 맞 따라서 맞춰서 구매하시는 게 좋은 라인업입니다. 어, 미래를 조금이라도 보고 계신다면 약간 업그레이드 하고 쓸 수도 있다, 나중에. 그러면 뭐5600 가는 게 무조건 나을 거고요. 당장에 나는 1660 혹은 3050 정도 꽂고 쓴다 그랬더니 1100 쓰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만, 얘네는 업그레이드를 할 생각을 안 하셔야 됩니다. R 1100에 꽂는 H610 보드는 뭐 i5를 꽂을 만한 품질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싼 거예요. 10만원짜리 보드잖아요. 근데 분명히 기본 쿨러 쓸 거고 케이스도 그리 높지 않은 거쓸 테니까 얘는 그냥 솔직히 미래가 없습니다 요걸로 짜시면 그거 생각하고 구매하시기 좋습니다 나머지는 그냥 볼 필요도 없어요 형편없습니다 가성비 형편없어 오 5,500 월드 선능 괜찮은 것 같아요 얘는 게임 성도 너무 구려요 너무 그리고 싱글 선능도 구려서 조금 둔감한 게 여러분 느껴질 겁니다 이거는 이 싸긴 한데 살가치이 없는 제품 그래서 이 밑에 들은볼 필요도 없습니다 넘어가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하급 보급형 한번 볼게요 하급 보급형 보면은 그냥 하나밖에 없어요 그냥 만백이나 만백 F 사세요 나머지는 여기에 만2 1 0 0 들어가는 거 보면은 이제 좀 가성비가 그래도 3등이니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 1,2등이 똑같은 제품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얘 l 0.1클럽밖에 찾는 똑같은 제품이에요 그다음에 바로 2등이 얘다 어, 그렇습니다 사실 돈준만큼 만2 1 0 0으로 가면 성능이 올라가는 건 맞는데요 자 여기 라인은 뭐 대체적으로 이제 게임을 한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만백 10, 가지고 게임을 한다? 만백 10, 성능이 생각보다 좋다고 하시는 분은 12100이나 5600을 안써봤기 때문에 할수 있는 소리입니다. 사실, 게임 성능 차이 좀 나아요. 특히 최소 프레임 방어가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평균 프레임 어느 정도 나온다고 보여도, 저거는 쓰기 불편합니다. 특히, 우리가 게임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게임하고 뭐, 디스코드, 카톡, 어, 유튜브 영상, 이런 거 같이 보는 경우가 많은데, 그럴 때는 진짜 프레임이 많이 떨어지기 시작해요. 어, 코어가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사무용도로만 쓴다 치고, 만 10, 105F에 뭐, 좀 저렴한, 있잖아요 GT730 이런거 어, 그런거 집어넣고 쓰시거나 아니면 은 그냥 만백에다가 내장 그래픽 쓰시거나 한 그정도로 쓰시는게 무난한 제품들이에요 어디까지나 얘네들은 뭐다 뭐 영업용 포스 PC나 아니면 진짜 간단 사무용 아니면 인간 보는 요런정도 그정도 쓰기 좋은 PC고 딱 선택의 폭은 요거에서 선택하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에 뭐 글카다라스 게임한다 그거는 권장드리지 않습니다 자, 그렇게 여러분한테 어, 상급부터 학급 보급형까지의 CPU들을 한번 가성비에 맞춰서 추천해드렸습니다. 어, 어때요? 공감이 좀 되시나요? 그리고 여기에 설명해 놓은 것도 제가 뭐 추가로 설명하진 않겠지만 같이 봐주시면 선택에 조금 더 도움이 될것 같네요. 자, 11월 CPU 가성비 마무리 짓고요. 구독과 좋아요 한번 더 부탁드리면서 여러분 빠이빠이!